네,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학 시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의 방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단과 양대노총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 시행령 계약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중단을 요구하고 향후 예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이 법의 재정을 요구했던 산재 피해 노동자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는 우원식 의원님의 모두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발언을 세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민주노총 윤태근 수석부 현장과 한국노총 상인부 원장인 허본, 우리 상인부 원장님 그리고 이용관 공동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자의 견문 낭독은 참석자들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민주노총 윤태근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노총 허건 상임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용관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한노희 우원식 의원입니다. 어, 지난번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계약 시도 흐름을 제가 처음 알고서 느꼈던 감정은 그야말로 비분관계였습니다.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1년에 약 2천 명의 산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가장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든 법입니다. 저도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대표를 맡아서 양대 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기재부의 시행령 아, 계약 시도를 정말 단호히 반대합니다. 기재부의 이번 시행령 계약 시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산재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시행령 구태탄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이러한 행위를 국민 모르게 꾸미다가 폭로되었다는 점 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기재부는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을 떼고 국민의 아, 국회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시행 시기에 국민의 78%가 지지해준 국민의 법률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거스르고 소위 재계의 소원술이라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 방법을 통해 계약하려는 시도는 누구의 지시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제2, 제3의 계약 시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결산국회가 한참인 상황에서 어, 지금 정부의 기재부는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연구용역 및 노동부에 전달한 소위 개정 방안 자료 제출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 혼란을 줄수 있다며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해당 연구 용역과 소위 개정 방안 전달 자료가 시행령 관련 자료임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연구 용역과 관련 자료를 당당히 국회에 제출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기재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지키내기 위한 흐름을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값을 가볍게 여기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고 국민의 민주적 의식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밀실에서 계약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어떤 시도와도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정청수석 부위원장 윤태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니고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임을 밝힌 사회적 국민적 법률이었습니다. 구의 김군, 태안하려의 김용균, 특성화고학교 홍정훈 이민호, 아까운 식민인 이한빛 등한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한가 눈물이 서려있는 법입니다. 물론 제 노동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나마 현장의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국민의 77% 가 넘는 시민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라고 이해하게 합니다. 하지만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에서 임의대로 시행령, 시행령이라는 명목하에 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가 되었습니다. 노동부도 알지 못하는 시행령. 이것이 과연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질 때만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2,400여 명의 노동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미 올해 구 대림기업 DLNC에서는 색건의 중대재해가 발생되었고 4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광주학동 하정동 공개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체계가 없는 기구입니까? 그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기재부의 잘못된 시행령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중대재해기업벌법에단한자라도뒤태하지시 노동계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2400여 명의 노동자, 이미 숨져간 수많은 산업재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반대를 하고 대학에 맞서 투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예산이든 안보 문제를 노동부가 시행 경으로 용역 범죄 된다고 하면 기재부 받아줄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받아줄 것입니까? 소망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시도하려 이 정부의 잘못을 주 중요하게 시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총 상임 부위원장 허권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최고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방안을 비정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 규정이 없는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화하고 기존의 안전법은 인증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오로지 경영책임자의 면책을 위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라는 개정안은 잘못되었습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기재부 행태도 자신들의 소관을 게없넘는 월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부의 소관부처는 분명히 고용노동부입니다. 기재부가 노사관계 부처간에 이게 이층한 정책 사안에 대해 해비조정 업무권이 아닌 그런 있다며 월권의 의도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을 압박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기재부의 연구 영역 보고서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공개라는 이하 힘든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연구 영역 내용이 평가적이지 않고 당당하면 공개할 이유가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의 영역... 연구 영역은 피어성, 성과, 사업, 증거 가능성 등을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의 원칙과 심의 기능 제공을 위하여 연구 영역 결과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큼 연구, 연구, 연구 영역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게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년이 지났지만 기소된 사건은 지급성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됐던 두성산업 단한 건뿐입니다. 원청 차원에서의 불법적이고 유법적인 상황이 분명한 기업들의 중개제 체벌법의 사건 처리도 지지분한 상황에서 법을 강화하기는 크는 시행령을 계약해 법을 사문화시키는 기재부의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의 월등과 만행은 비단 이번 상뿐만 아닙니다. 기재부는 나라 또는 엉켜지고 행정부 내에서 재왕적 권력을 챙기면서 국민들이 일퇴에서 죽고 다치고 뱅드는 것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산재와방 감소를 위한 사업을 하하라도 기재부가 돈초를 틀어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퇴에서 2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는 뱅드는 장군인 중 하나가 기재부입니다. 지난 2006년, 200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산업체 예방에 필요한 일반 회계예 회사를 정하는 것을 노사정이 합의했음에도 기재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정부의 지원에도 정부가 산재예방이 감소를면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6년 150억에서 2022년 183억으로 늘리는데만 그쳤습니다. 금액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은 0.3%대에서 0.2%대로 오히려 감소하여 기존의 3 목표로 한 합의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재 해방을 위해 순수하게 쓰는 돈이 183, 1 8 3에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노사정이 이게 없는 합의차 지키지 않으면서 경영계의 로비와 청탁을 그대로 반영하여 노동부의 전달하는 것은 비재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지, 특정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도입합니다. 대다수의 산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빈부라는 현실 속에서 노사 모두가 산재 예방및감소를 위한 지원을 진심히 바라고있습니다기재부는 자신들의 서원이 아닌 중대재 체월법에 손을 떼고 지난 날 산업재 예방을 위해 노사 등이 합의했던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산재피해 가족, 어, 네트워크 다시는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관입니다. 지난 24일 출범한 중재세의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윤석열 정권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업무와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경영계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영 책임자의 처벌에 면제부를 주려는 기재부의 시행령 계약 시도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천인공로할 만행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계약을 획책하는 밀시에서 음모를 즉각 증강하라. 산재와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증대해 처벌법 시행.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안전하게 하는 일터에서,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연일 쏟아지는 중대재해의 비보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과 경영 책임자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시행된 지 7개월 동안 17개 기업에서 조기세가 열어놨는데 아직 단한 건도 기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야 바뀌는 사회는 후진적이고 나쁜 사회입니다. 사람이 계속 죽어도 바꾸지 않는 사회는 야만적이고 포악적인 사회입니다. 저희 아들 CJ 이 n m 의 TVN 드라마 혼술 남녀의 전출로 일하다 사랑한 이하비 피 d 와 태안 하역 김용준 건설 노동자 김태기와. 경동연설 정승균님 평택강 이선호, 광주의 김재순 특성화고 실습생 김동준과 홍수연, 세월로 참사로 죽은 우리 아이들 등 수많은 산재와 재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죽음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노동자와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단식투쟁과 기난인 투쟁으로 산재와 재난 참사를 막아 다시는 노동자와 시민이 억울하게 죽지 않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앞당기고자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행령 개약 시도에. 피해자와 유가족은 경악을 흔치 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기재부는 자기 부처의 소관의무가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약을 주도하는 만행과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정할때할 재정할 때도 생명보다 이유를 앞세운 재계와 경영계의 집요한 법체장 반대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당과 당의 치를 떨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재계와 가진 자들을 위한 반노동 친재벌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재계와 정권이 합작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노골점으로 드러내고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법제정 당시에 중소개혁 벤처업과 국민의힘이 합작하여 오이밀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면서 1년 시행해본 뒤에 법 개정을 고려해보겠다는 법무부 장관과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정부 부 다음 한해 법사위위원회에서의 약속을 지키지는 커녕 경영 책임자 처벌에 면제부를 주려는 시행령 계약의 꼼수를 빼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계약의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제 처벌법을 적용하고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국민 78%가 중대예 처벌법 제정에 찬성하고 기업과경영임자 처벌에 60%가 60 지지한 법을 무력화하고 반노동 친재벌 정권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계약 꼼수 정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와 시민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재부의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법 개혁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해 주신 민주당 한노희 의원님과 양대 노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민당 의원님들 다 가셨는데요. 들어야 하는데 거래, 네, 거래 민주당과 야당에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중대재해로 노동자와 시민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세상을 바꿔 주십시오. 이 길만이.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꼼수정치로 일관하는 윤석을겪근에 폭주를 막아내는 길입니다. 지난 24일 출범한 중대제에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 공부와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중대제에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과 함께 시행령공수정치를막아내고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과 기업과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문은 음, 아마 나눠드리는 친구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